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전자공학 결론 제9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본그방그 그 영상은 제9강 다시 일 영상의 소리가 제대로 녹음되지 않아서 다시 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월요일 날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확실히 체크를 하지 못하고 어, 소리가 나지 않게 되어 학생 여러분들 학습에 지장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 지금부터 9강-1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에, 이번 제 9강은 어, 배울 내용이 콘덴서하고 인덕턴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콘덴서에 대한 어, 설명을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콘덴서에 대한 설명을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그 후에 어, 콘덴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콘덴서는 그림 1-55와 같이 생겼죠. 어, 그림 1-55와 같이 생겼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콘덴서는 충전 또는 뭐 방전을 하는 일종의 전기회로상의 전자회로상의 소형 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소형 전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두개 있고 가운데 이제 유전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서 전기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지금 전체가 있기 때문에 전하가 이 마이너스 극에 몰려 있는 전하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에 이제 잡아두므로써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유전체라는 것이 그 금속판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서 정기를 제작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기나 종이와 같은 것을 부도체를 쓰겠죠. 그죠? 어, 유전체는 자유전자가 전연체를 통하여 흐를 수 없기 때문에 전화를 보유할 수 있다. 즉 얘가 이제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위에 양극판하고 음극판 사이에 모여있는 전화를 어,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전화가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전화를 공급하는 공급 장치, 즉, 뭐 공급원인데 공급원으로서 뭐 전지를 보통 타니까 그죠? 그 전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지가 있으면 선을 연결하면 회로가 연결되어서 전압이 걸려가지고 뭐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극은 마이너스 쪽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은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하면 자유 전자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유 전자는 플러스 방향으로는 이동하지 않는데 이제 편의상 우리가 이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구별하다 보니까 자유 전자가 빠져나간 것을 전공이라고 해서 홀이라고 해가지고 플러스 표현을 합니다. 그 우리가 이제 원자의 관점에서는 그런데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한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막 플러스 전하가 마이너스 전하 쪽으로 흐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플러스 연결을 하면 충전이 됩니다. 자유전자가 여기 모이고 뭐 이쪽 플러스 쪽으로 옮겨 갈 수가 없는 거죠. 옮겨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 1-55 에서 음의 전자는 컨덴서의 음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음의 전자는 컨덴서의 음의 방향으로 연결합니다. 컨덴서는 유전체의 전화를 축적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전화 저장 장치니까 일종의 전지죠. 회로사에서의 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림 1-56 콘덴서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위에 도체판이 있고 아래쪽에 도체판이 있어 가지고 가운데에 유전물질이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판을 상업적으로는 돌돌 말아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콘덴서는 유전체 전화를 축적하는 장치고 축적이라는 말은 축적 전화를 축적한다는 말은 전화분이 없어진 경우에도 이해를 뗀 경우에도 그죠뗀 경우에도 어, 전화가 유지되어 있다 어, 그런 뜻이죠. 그렇죠? 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그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죠. 충전만 되면 그래서 얼마의 전화가 축적될 수 있는가 용량을 나타내겠죠? 하는 정도가 콘덴서의 용량이라고 하는데 정전 용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 또는 정전 용량 이런 용어를 쓴다. 어떤 일정 인가 전압, 인가 전압은 이제 이 전지의 전압이죠. 그렇죠? 인가 전압, 인가 한다, 가한다 이런 뜻이죠. 인가 전압에서 충전이 더 많이 되면 콘덴서 용량이 커집니다. 인가정인가전압에서 충전이 더 많은, 더 많이 되는 콘덴서는 용량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s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충전하고 방전을 하는데, 우선 전압을 인가를 해야 될 거고, 그죠? 그 다음 충전이 되고, 방전이 됩니다.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그림 1-57은 콘덴서 충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림 1-58은 콘덴서의 방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된 전압은 콘덴서에 전하를 공급을 하겠죠. 그죠? 공급을 합니다. 전하의 축적으로 전하가 전화, 이제 콘덴서 극판 사이에 쌓이니까 그 콘덴서 판 사이에 전위차가 생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극판과 음극판 사이에는 5볼트, 뭐 5볼트, 3.3볼트면 3.3볼트, 1.5볼트면 1.5볼트. 콘전전이 1.5볼트죠. 전위차가 발생합니다. 이 콘덴서 전압이 인가된 전압과 같아질 때까지 충전이라고 그후로는 충전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충전 그걸 전원 인, 전압인가 어, 또는 뭐 충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충전하는 과정은서로 마주 보는 양극판의 양전하와 음전하는 그림 1-57과 같이 전연체를 통해 전계를 형성하게 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판이 이제 두개 이렇게 이제 금속판이 있는데 금속판에 전 자유전자가 뭐 자유롭게 흩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서 닫으면 비로소 이제 음전하는 A판으로 양전하는 B판으로 이렇게 이동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현상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모양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렇죠?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흩어져 있던 그 전화들이 음전하는 a판에 양전하는 b판에 이렇게 모이는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요게 충전 상태인거죠 그래서 콘덴서의 충전이란건 금속 어, 박판에 그 자유전자 배열 상태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로 어, 나타난다 그걸 콘덴서의 충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1-57과 같이 절연체를 통해 전개를 형성한다. 전개는 뭐 전기장이죠. 맞죠? 그렇죠? 전기장. 전기장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이러한 전력선 방향, 전력선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이 방향은 한쪽판에서는 전류를 몰아내고 그 판을 양극으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전하를 축적한 절연체를 통한 전력선의 역량이라고 하겠다. 그 전력선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했고요. 방전은 역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칠서 정렬하게 두판 사이에 전하가 몰려 있을 때 스위치를 넣으면 지금 이 특징이 이제 요 전지가 없죠, 그죠? 전지가 없는 상태에서 또는 뭐 저항이 뭐 있다든지 하는 상태에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얘가 전지가 되어 버립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겠죠, 그죠? 네, 흐릅니다. 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 그래서 유전체 사이에 도선을 그림 1-58과 같이 연결함으로써 전환을 중성화하는 것이 콘덴서 방전이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 전화가 중성된다. 뭐 그런 말을 썼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은 없고 랜덤하게 이렇게 흩어져서 판이 이제 양극도 아니고 음극도 아닌 상태로 온다. 중성 상태로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충전된 콘덴서에 도선을 연결하면 전연체가 충전된 전화로 생긴 전이차로 인해서 방전전류가 흐르죠. 그죠? 예, 방전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응극판에 있던 전자를 몰아내고 이 전자들은 도선을 통하여 양극판으로 흡수화되어 는데 양전화와 음전화가 중화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배열되어 있던 것들이 도선을 연결하면 이렇게 완전히 중성화될 때까지 방전이 일어나겠죠. 그거을 콘덴서의 방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압을 인가하고 콘덴서는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는 회로상에서의 소용 어, 전지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정전 용량에 대해서 지금 파워포인트 자료가 지금 작성을 했는데 이게 빠졌네요. 정전 용량이라는 것은 어, 우리가 이제 그판판 판 사이에 이쪽에 이제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얘의 뭐 일단은 뭐 콘덴서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수를 C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라는 말을 씁니다. 커패시턴스. 그래서, 커패시턴스의 어, 정전 용량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용량 이라는 것은 그커패시턴스 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콘덴서가 요렇게 있고 어떻게 뭐부아장이 있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그죠 음. 아장 전지를 가져봅시다. 전지 부위가 있다고 할때이 콘덴서의 특성을 이제 충전을 할수 있는 능력을 C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커패시턴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그 충전을 할때 전압을 걸면 콘덴서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고 그 자체는 이제 전하의 이동입니다 그래서 전하의 이동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Q는 V의 인과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V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전류는 흘러가는 전화는 인과 전압, 전지가 인과하는 인과 전압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비례식은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양적으로 표현할 때는 비례식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거를 일반 수식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등식으로 바꾸면 흘러들어가는 전화량은 전화량이 되겠죠. 그죠. 전화량은 v 에 비례하는데 비례상수를 보통 c 라고 씁니다. 그래서 곱하기를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q 는 cv 라고 합니다. 그래서 흘러들어가는 전화량은 인가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쓸 수가 있겠죠. 등식으로 그죠. 비례상수를 써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인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등식을 가지고 계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등식이 훨씬 더 사용 용도가 넓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과전압을 볼트 단위를 쓰죠 그죠? 그리고 전하량을 쿨롱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C는 저우회 식에서 V 분의 Q가 되잖아요. 단위끼리 이제 나누기를 하면 이건 볼트가 되고 얘는 쿨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커패시턴스 뭐 영어로 커파시턴스라고 씁니다. 정전용량이라는 뜻이죠 정전용량 정전용량의 단위는 쿨롱퍼 볼트입니다 쿨롱퍼 볼트이고 일반적으로 이 얘를 페럿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정전 용량이라고 하는 것을 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콘덴서의 콘덴서의 용량은 뭐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페럿, 페럿드, 뭐 페럿, 책은 페럿이라고 나와 있어가지고죠. 페럿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위가 지금 실제적으로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실용적으로는 100만 분의 1인 마이크로 페럿 또는 뭐 10억 분의 1인 피코 페럿을 씁니다. 피코 페럿은 뭐 보통 한100 피코 페럿, 뭐 0.1 마이크로 페럿,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들을 콘덴서에 사용을 합니다. 컨덴서, 저거죠. 컨덴서라고 보통 씁니다. 많은 그래서, 어, 종국에 배울 그, 컨덴서의 종류에서, 그죠. 각 종류별로, 뭐, 마이카 컨덴서라든지, 뭐, 저, 저 종이 컨덴서라든지, 필름 컨덴서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특성에 따라서 제작방법에 따라서 용량도 정전용량도 보통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전용량 콘덴서 의 용량은 Q는 CV로부터 유도된 C는 V는 Q를 사용을 해서 그죠 C의 단위 C의 단위는 C의 단위는 쿨롱 분의 볼트인데 그죠? 단위는 보통 사각형을 칩니다. 얘를 페르시라고 한다. 이까지만 어, 이해를 하시면 어, 정전 용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신 거로 어,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콘덴서의 종류에는 고정콘덴서하고 가변콘덴서가 있습니다. 고정콘덴서, 가변콘덴서가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듯이 고정콘덴서하고 가변콘덴서가 있는데 이게 지금 가변이 아니고 고정입니다. 고정 마이카 콘덴서는 제작방법이 다른거죠. 그렇죠? 마이카 콘덴서는 운모 운모보다 이제 금속방막이나 운모위에 은을 발라서 만듭니다. 그래서 5pF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전용량이 5pF에서 0.01 마이크로패럿 정도이며 이게 작은 거죠. 그죠? 내압 견디는 능력은 300V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압은 보통 콘덴서가 견디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압을 거꾸로 걸어 가지고 터지지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전제 역할을 못할 때까지 전압을 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올려서 콘덴서가 아주 못 쓰게 될 때의 전압이 3 0 0 v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 0 0 v 트 밑으로 걸 순간적으로 거는 거는 뭐 약간 손상은 줘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역할을 한다 또한 이제 온도 변화에 따른 용량 변화가 작다 절연장이 높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용량 변화가 작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영하권에서는 한, 겨울에는 한영하 10도, 여름에는 영하 영상 30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온도 차이가 한 40도 가까이 나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따라서 용량 변화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것보다 이제 용량 변화가 발생 안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이면 작아야 되겠죠. 그죠? 작아야 회로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하게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금속방망이나 온모 위에 을을 발라서 만드는 콘덴서 마이카 콘덴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양의 예, 그림입니다. 그 다음 종이콘덴서가 있는데 종이콘덴서는 그림이 없어서 제가 좀 가져왔어요. 인터넷에서 종이콘덴서는 알미늄 등과 같이 금속 박 사이에 왁스나 기름을 먹인 종이 유전체로 종이를 넣어서 저런체로 쓴 겁니다. 그래서 왁스나 기름을 먹인 종이를 쓴다. 그래서 종이 콘덴서라고 한다. 그래서 통신기 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죠? 많이 쓰이는데 0.1 마이크로 페럿, 0.5 마이크로 페럿 정도의 원통형이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용량이 약간 좀 커져. 앞에 마이크로 콘덴서 보다는요. 자, 그 다음은 필름 콘덴서가 있습니다. 약간 좀 얇게 보이는데. 필름 콘덴서는 그림 1-60 요, 요 그림과 같죠, 그죠? 저 얇은, 얇은, 얇은 폴리스트롤이나 폴리에칠렌 등 필름을 씁니다. 그래서 필름을 유전체로 해서 양면에 금속박을 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필름의 두께가 얇고 평탄한 것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용량이 아주 정확합니다 두께가 유전체 두께가 작으니까 밀착도가 높겠죠 그래서 전화를 가두는 능력이 에, 뛰어납니다만은 극성이 없으며 가격이 싸다 정밀도가 좀 떨어진다 하는게 단점이다 하는 거죠 필름 콘덴서